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길을 뚫을 때 탈출할 그 길도 생각을 해보면서 가야 돼요 와, 여기 바로 아래네 나 뒤에서 데미지... 아나 진짜 내 네, 이래서 극한 지대를 싫어해 캐주얼한 데드스페이스? 어... 데드스페이스? 비교하는 게좀 뭔가 이상한데 일단은 맵 자체가 이게 랜덤으로 만들어져요 항상 새롭고 특히나 목표, 목표를 목표 이제 가지고 오른쪽 상단 보시면 목표거든요 메인 목표는 맨 위에 있고 보존 목표가 바로 아래 에 있어요 지역마다 또 특성이 달라가지고 여기 지역은 그나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지대, 지대가 용암 지대거든요 용암 지대는 진짜 변수가 너무 많아 로그라이크? 네, 예, 맞아요. 로그라이크 특색도 있어요. 따지고 보면은. 랜덤이니까. 음, 예 탈출해야 돼요. 탈출이 관건이거든요. 이게 변수가 되게 많아요. 탈출도 보면은. 탈출을 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수움이 오게 돼요. 애들이 오, 오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지가 문제거든요.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길을 뚫을 때 탈출할 그 길도 생각을 해보면서 가야 돼요. 여기 바로 아래네. 가격이요? 싸요. 지금 아마 가을 세일하니까 엄청 쌀걸요? 난 심지어 이거 스킨도 샀어. 스킨 몇개 빼고 엔가는건 내가 다 샀어요. 자기한테 맞으면은 진짜 재밌어요. 어느 정도의 파밍이 필요하지만은 이게 이제 그 파밍 자체가 영구적으로 또쭉 가기 때문에 무튼 재밌어요. 계속 그 말밖에 못 해주겠다. 아 확실한 건 있어. 혼자 할때 재밌으면 은 그건 갓게임이야. 멀티게임인데 혼자 해도 재밌으면 그건 갓게임입니다. 그건 확실한. 어너이 oh, no. 소리는. 이봐, 저리 믿겨, 친구. 얘는 드릴러입니다. 얘는 길을 뚫는 캐릭터라서. 캐릭터마다 다 틀려요. 제가 아까 전판에 했던 엔지니어는 건설을 하죠. 건설을 하는 친구고, 얘는 길을 좀 해로 만드는 친구예요. 아, 나 진짜 씨. 얘가 제일 싫어. 소리가 오프레이션데. 자디지 냄새가 나는군. 그게 아니야. 온도 위인가 아, 뭐 찾아. <웃음> 이미 판 거야, 뭐야? 어디 있어? 어, 아, 여기 있다. 간혹 맵에 보면은 이런 이런 광석 덩어리가 있거든요. 자원이에요 전부 다 여기서 얻는 보석들이 전부 다터트로 쓰는 건 없어요 절대로 다 자원입니다 얻으면 좋아요 다 쓰임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우리 팀이 잘 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게 제일 관건이거든요 드릴로도 벌레가 죽나요 네 죽습니다 이것도 트리가 있어요 어느 트리를 타면은 보조로 갈수 있는 트리가 있고 어느 트리로 가면은 메인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트리가 있어요 야 근데 진짜 끝까지 오버클럭 이거 미션이 안보이네 제가 오버클럭 미션을 왜못 메냐면은 이 오버클럭 하나 가지고 무기 자체 메커니즘을 아예 바꿀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요. 특성이 다 개성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아, 맞아. 참고로 이거 게임이 이렇게 보이지 사양은 좀 탑니다. 의외로 사양 타협 잠깐만 보여이 뭐, 뭐, 뭐야? 보자마자 뭐야 이게? 얼음동굴 예쁘죠 이쁘기만 했었으면 좋겠어 원래 자네만 없었으면 참 좋겠지만 이 게임 재밌나요? 200시간 했습니다 따로 제가 재밌다라는 말은 무의미한 것 같고요 200시간 했어요 전이 말밖에 해드릴 수가 없네요 야 근데 너무 넓다 여기 요이 요시... 아.. 깊이랑 복잡성이 3이었구나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해야지. 알았어, 내가 깰게 아, 아, 아, 이거 자네 뭘 하고 있는 거야? 나 뭔가 했다. 좀 급박하게 부르나 했는데, 아, 나 뭔가 했네. 엔지니어랑 스카웃은 한 팀이거든요. 어디야? <웃음> 무서워, 진짜. 여기네? 와, 길, 진짜. 애들이 이래요. 이 거지 같은 놈들. 이딴 곳에 막 설치, 아. 이 흔한 일이에요. 생각보다. 공중에다가 여기다가 하면 설치를 하면 어떻게 기완시킬 생각이 없다? 아 그건 맞아요. 왜왜 그러냐면은 목표까지 할당량을 못 채우면은 안 구해줘요. 쓰레기야. <웃음> 이게 진정한 블랙 기업이 아닐까? 그리고 아까 그뮬 있죠? 당나귀. 당나귀라고 그 말씀하셨던 거. 개가 타기 직전까지 저 문이 안, 일, 안 열려요. 드랍포트가 미리 열어주면 되지 않나요? 진짜? 뮬은 알아서 와요. 쟤는. 파괴가 불가능하니까. 아 참. 아 그리고 요거 게임을 하시면은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상호작용을 정말 잘해야 돼 감정표현 있죠 이거 무조건 해줘야 돼 이걸 안하잖아요 이제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 다 눈치가 보입니다 이제 얘는 미드, 이제, 참을 믿지 참을 못할 놈이구나 하면서 꼭 알아두시고 하시면 됩니다 아군사격도 가능하거든요 실수로 아군사격을 했어요 요거 한번 하잖아요 이거 하면 용서드, 용서해줘요 네 물론이죠 <웃음> 실수할 수 있어 락앤스톤 하면 돼요 <웃음> <웃음> 아이 친구 실수했구나 하면서 알아들어요 애들이 <웃음> 정말 중요한 거라서 와 디토네이터 나왔다 제 요주의 걸레가 있어요 저 디토네이터 란애가 있는데 모든 지형 지물을다 파괴하는 애가 있어요 야, 폭탄이야 그냥 걸어다니는 시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봐봐요 야 근처에 있으면 죽는거 이거 친구랑 같이 하면요 에 네, 일단 팀킬이 되잖아 아, 동료 연구원 팀킬 되면 꿀잼이야 <웃음> 아, 쉬으 케이블리치. 아,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 화가 난다, 진짜. 케이블리치 너무 많아.